오메. 몸에... 팽이버섯전. 예. <웃음> 팽이버섯전 할 <할까요>? 거예요. <웃음> 이거 이제, 이거, 이렇게 생긴 건데, 요만큼 내가 잘라가지고, 지금 물에 씻어놨어요. 어, 그래서 요거를 좀 잘잘하게 찢어가지고, 후추도 같은 크기로, 당근, 홍고추, 청양고추. 가루 두 스푼 정도.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. 안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. 계란. 응. 하나 넣어야 돼. 계란 추가. <웃음> 추가. 한두 개가 모자라서 추가해요 도무려서. <웃음> 이게 날치알이에요. 날치알 위에 던질 거예요. 조금씩. 떠서떠서 떠서 넣고 올리고 자, 비빕다. 얘는 다 익었네? 음. 아 이쁘게 익었다 <웃음> 이거 평이, 펴, 팽이버섯과 날치알 전이에요 어, 맛있어요 날치알이 오들오들 씹히는게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팽이버섯은 쫀득쫀득하고 예, 오늘 또 이렇게 해봐, 날치알 전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을까? 응? 먹어볼까? 응. 그냥 먹지 뭐 구독도 좀 눌러주시오 잉? 응. 응 맛있어 아 맛있네 응 그러니까 다 먹겠네 그만 응. 먹어요 그만 먹어 응 맘보